다시 멈췄으면 우리들만 oh baby you are my shining star 그대만 보여요 그대만 들려요 꺼리 껍질 흐르는 거눈모 당근을 파나보는 미소 음. <웃음> 어 멋있, 멋있다 그거. 음 먹겠다 봐. 와우 와우 오오불봐봐오오 <목소리> 이 송아지가 이렇게 커. 어. 어, 어미 소 완전 크고, 와. 털이 완전 머리 장발한 것 같아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와우. 어, 어미가 다 <목소리> 먹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sit. <laughs> sit, sit. Oh, give me a p o p Shake! Shake! This is your last piece? Oh no, we've still got the tiny one. There's always a piece. I'll leave part. you the big carrot and I'm g o i g i n g to give it to i m going to give it to i l l distract him. Mm. And on the p l u s side, we've got two mm. plastic bags now. <laughs> I'm mm. going to get some toilet a n wash yeah, my a n s w n t to have look? 오오오. 오도 오고 있어 오고 있어. 아, 들와 들어와 들어와. 와저 뒤에 있는 거 진짜 멋있게 생겼다. 엄마, <웃음> 저 뒤에 서도 <소도> 나와 어슬렁어슬렁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슬렁 오고 있다. 음. 와우. 음. 오. 먹고 왔가라고 왔나 봐. 가 것이 멈췄으면 우리 둘만 Oh baby You are my s h i n e